어, 때, 왜요? 얘가, 유크네어 섬유. 아, 그렇군요. 오, 네. 음, 맞아요. 어, 그래요? 씨가 뭔데요, 쌤? 얘가, 염색체. 아, 그렇구나. 아, 염색체를 세포 분열할 때만 관찰할 수 있는 거였어요? 아 그럼 평소에는 어떤 상태로 있는데 그래요? 얘가 없어지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평소에는 얘네가 풀려가지고 실체로 읽는 아 그렇군요. 어, 네. 그거 뭐 이름이 있나요? 네모, 염색사. 아 그래요. 와. 알주시이가어 완전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건강한흰 염소 구독자 여러분.